저스트 크는 한계가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리더십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를 믿고 갈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는 라 거죠 안녕하세요 스맨파 우승크루 저스트 크 리더 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스저크가 어떤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컨셉, 이런 컨셉, 이런 컨셉을 다할수 있는 퍼포먼스 팀이구나. 우리는 트렌디함이랑은 다르다. 우린 우리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할 거다. 그리고 그게 더 멋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거다. 엠넷이 잘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이미지일 거 같고 <웃음> 어, 영재이는 너무 빡셀 것 같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사실 오히려 더 재밌게 하면 재밌게 했지 사람들한테 막 피로감을 줘 가면서까지는 일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거는 무언가가 분명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여기 있는데 그 기간을 산정을 하는 거죠 엠넷은 일주일 안에 이틀 동안 안무를 짜세요 그리고 3일 날에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절대 실수 없는 플랜인 거죠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제가 얼마나 그 친구에게 피드백이 어떻게 가냐가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실수했을 땐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내 다음엔 그러지 마라 근데 이제 두 번째 실수했을 때는 약속을 받아요. 이제 너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수 있도록 행동하길 바란다. 라고 이제 너무 엄격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세 번째까지 이렇게 일이 생겨버리면은 어 책임지고 행동해줬으면 좋겠다. 경고를 받은 친구들은 있겠지만 또다시 같은 경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또 개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다그치면서 하긴 싫더라고요. 다 오빠, 뭐, 형, 그리고 저도 뭐, 다 이제, 누구야, 누구야, 막 이렇게 이름 불러주고. 애들이 만약에 저한테 단장님, 사장님, 이렇게 하면은 너무 벽이 느껴지니까. 팀워크를 발휘하는 데에서도 그게 훨씬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얘는 이걸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잘하는구나 그이 잘하는 걸 보여줘야겠구나, 얘를 세워서 네, 주저하진 않았어요 어, 애초에 방송에 나갈 때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애들 들러리 세우려고 여기 같이 오자고 한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 차이는 아직도 레벨 차이는 크죠, 당연히 크죠 근데 그렇다고 이, 이 사람들의 레벨을 무시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의 레벨이나 이 사람들이 겪어왔던 팀으로서 의 배워왔던 그런 노하우들을 전 분명히 가르쳤고 그 가르침 속에서 이 친구들은 분명히 잘할 것이다 라는 신뢰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쌓아주기 위함도 있었고 그 경험이 오래 지속이 될수록 저희 팀을 또이 녀석이 이끌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 비전에 투자를 한 거죠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녀석들을 키워놔야 내가 춤을 안출때 내가 만든 팀 이름을 보존할 수 있겠구나 1차는 저스크 스타일을 배운 뒤에 저스크 스타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팅을 해보는 1차 오디션을 보고 거기서 합격된 소수 인원들이 2차 오디션에서 이제 본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창작물을 보여주는, 어, 테스팅을 거친 후에,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소수만 면접을, 3차 오디션으로, 바른 성향인지,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건강한 사람인지, 이런 거를 조금 보려고 하는 거라서, 어, 면접은 대화를 좀 많이 해요. 처음에는 본인이 여기에 왜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고 늘 얘기를 해요. 너는, 너는 어떤 사람이야? 혹은 뭘 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늘 물어봐요. 우리 팀에 들어온 이유가 뭐야? 우리 팀에서 너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어?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춤을 할수 있고, 어떻게 해 나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걸 기억하고, 이 사람을 앞에 세우는거죠 그렇구나 너가 이걸 할수 있구나 알았어 난널 믿고 간다 라고 해서 집어넣어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헤이해진 모습이 보이거나 혹은 경험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은 제가 나서서 도와주거나 어 아니면 기강을 한 번씩 잡아준다거나 정신이 번쩍 들게 나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하는거죠 그때는 그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고생했다고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을 하는 준비 과정을 너무 고생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면서 형식적인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계속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상금은 얼마 안 돼요 국내 대회 상금 1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냥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얘들아, 회식하자고, 회식비로 다 나가요, 그게. 그 21명 다 데리고 회식하면 돈두 배로 더 나와요. 200 몇십만 원 나와요. <웃음> 팀원들은 무조건 저희 학원에서는 수업을, 자기 수업을 갖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고정적인 자기 본인 수업을 할수 있게끔은 제공을 해주고, 어,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얻어지는 갤런티에서 이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에 대한 퍼센트를 어, 산정을 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했다 그럼 n분의 1 근데 어떤 거에선 제가 디렉팅을 총으로 맡았다 하면 은 저한테 조금 주고 나머지는 동등하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뭐 막내가 다 했다 그 막내한테 많이 주고 나머지 동등하게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지급을 하니까 멤버들도 당연히 수긍을 하고 어느 한 명이 계속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고, 진짜 고생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좀더 챙겨주자. 예를 들어서 승앤파 우승하고 베네핏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광고도 두개 찍고 우승 상금도 있었고 이제 차량도 받았잖아요. 근데 차량을 제외한 어쨌든 나머지 이제 금액적인 어, 수익에서 저희 7명의 멤버들이 모두가 6개월 동안 정말 쎄가 빠지게 고생을 한 거에 있어서 동등하게 M분의 1로 멤버들은 영재형이 있었기 때문에 영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얘기해요 저 혼자 한게 아니라 이 사람들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게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미가 너무 잘 맞아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냥 그거야말로 진짜 서로 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지 었 않았나 예전에 준호랑 서원영이랑 그 녀석이랑 4명이서 저까지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전을 해서 간 적이 있어요 8시간 걸렸나? 근데 해가 지는 노을을 보면서 음악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들이지만 저는 남자들한테 살도 부딪히지 말라고 하거든요 진짜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의 존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 되게 좋았어요 당연히 대화를 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는 필수적이에요 만약에 제가 사장의 입장에서도 직원과의 대화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능률이 올라요 좋은 말로 형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형은 어떻게 생각해?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형이 필요하다고 라 얘기를 해요 그 존재가 되어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만한 땅을 샀어요 전땅 주인도 되고 싶고 건물주도 되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면 댄스 컬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댄스 문화를 한 번에 겪,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만한 땅 크기가 있으면 이만큼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1층에 카페도 하고 그 옆에 의류 편집샵도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주고 토스트집이나 분식집, 그리고 2층, 3층 라인에 이제 댄스 스튜디오를 거기다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도 아주 넓게 학부모님들 스트레스 안 받게 여기는 아주 넓게 댄 댄스, 스트리 댄스웨어를 만들고 싶어요. 그냥 어 정말 밖에서 그냥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스피커도 놓고 핀 조명도 놓고 농구 농구대도 설치하고 그래피티도 할수 있고 그런 컬처를 만들고 싶은 그런 스페이스를 만들고 싶어요.